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선물이 제 브이로그에도 남아있는데 갑자기 오나호를 선물해줬어요 유용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당신은 뭐 많이 받았어요? 저는 자취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친구들이 음 자취템을 만들었 어 위도가 람부르기 사줘가지고 제가 들고 왔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에이. 선물 안 받아봤죠? 네, 아무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걸 줘야 돼요. 맞아요. 매눈으로 사긴 아까운 선물. 이제 우리가 비대면 시대기도 하고 얼굴 보기 힘들면 기프티콘으로 생일 축하해라고 메시지를 보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프티콘 선물을 줄때 어떤 게 좋을지 오늘 정리를 해볼까요? 해이만 한테로 가보죠. 자, 부채살 나왔습니다. 어? <웃음> 익숙하죠? 네, 옆에 분이 저한테 어. 갈비살 부채살을 선물해주셔 네. 어땠어요? 어 네, 저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음. 그냥 가족들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맞아 맞아. 맞아. 든든하게 챙겨 먹게 되는? 음. 그래서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음. 아, 근데 저는 먹는 선물 안 좋아해요 뭔가 남아야 된다 부채살 뿐만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같은 거는 진짜 받았을 때 기분 좋고 먹을 때 기분 좋은데 먹고 똥으로 나오면 기억이 다 같이 나가요 이렇게. <웃음> 네 맞아요 <웃음> 2만 원대 기프티콘 중에 남는 것들을 주잖아요? 퀄리티가 엄청 허접해요. 전 그래도 기프티콘이면 쓰고 없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기 정도면 건강 생각해서 맛있는 게 먹어라. 아, 그다음 케이크! 근데 케이크가 난좀 위험하다고 생각요이게 저도... 네. 가족들이 보통 케이크 챙겨주잖아. 맞아요. 그래서 케이크가 많으면 쓰레기거든. 특히 케이크는 하나만 있어도 돼. 근데 케이크 기프티콘이라 다행인 거예요. 왜냐면 빵이랑 바꿔먹을 수 있으니까. 헉, 그건 생각을 못했네. 평범하다고 생각해요. 나쁘지 않다. 음. 마사지건 저... 아, 우리 그건... 집에 있어요. 자주 쓰세요 근데? 아, 부모님이 그래도 이제 유용하게 쓰시는데 좀 금방 고장나더라고요. 2만 원대면 진짜 안 좋아요. 여기서도 잘 안되고 엄청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근 받았을 때 좋았어요. 기억에 남고 쓸 때마다 그 친구가 줬다는 게 생각나가지고 그쵸 그건 맞아요. 맞아요. 넌 좋아요?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분들이 환장합니다. 이거 해보자. 체하면 나그 얼마 전에 백신 1차 받았잖아요 여기 뭐팔 아픈 거랑 막 열이 있는 거 없었거든요. 그 속이 메스꺼운 거예요. 근데 어, 엄마랑 아빠가 야 정훈아 이거 등에다 해보자. 마사, 마사지 오늘. 등막 이런데, 이런데다가 아나 아,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그때 아, 얘기를 못했는데 아 진짜 너무 눈물나게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어르신 분들이 되게 좋아해요. 응. 바디필로 저것도 받아봤죠? 도... 자취하는 애들 집감에다 있어 저도 이번에 받았거든요? 어? 너무 좋아 아 진짜? 잘때 그냥 어. 이렇게 하고 자니까 <웃음> 나 너무 좋아 근데 집에 바디필로만 3개가 있어 근데 이런 것도 상대방이랑 친하면 바디필로우 있는지 없는지 알수 있잖아 음. 이런 경우에는 선물도 좋은데 그거는 사람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딱 보낸다? 그러면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집만 돼요 그렇죠, 지금 그렇죠. 다음은 무드등인데요 나 좋아요 나안 좋아요 왜요? 퀄데제가 2만원 때가 좋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친한 친구가 자취를 시작하는데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네. 줄만한데 그냥 줄만 하진 않아요 저는 자취한 친구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네. 무드등 받으면 다 좋아하던데? 겹치지만 않으면 맞아 디자인만 좀잘 고르면 음. 괜찮을 음. 것 같아요 저도 선물 선물 받았거든요 음. 집에 무드등두 개가 있어요 오. 그거 하니까 진짜 집이 오. 달라지더라고 오죠. 그리고 약간 돈 주고 살 생각을 아직 안 하고 있었거든요 음. 생일 선물로 받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생각하면. 그럼 2만 원대 베스트 뽑아볼까? 나는 난 바디필러가 제일 실용적인 것 같아요 그나마 난 케이크 바꿔먹을 수 있다 이거 마사지건 아니죠 저도 마사지건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좀 실용적이긴 해요. 최악은 케이크예요. 마사지건. 저거 한두 번 쓰고 안 쓰고 갔다. 자3만 원대로 이동해보죠. 마카롱. 비추 드립니다. 저도 별로. 3만 원 마카롱이면 내가 봤을 때한 10개는 넘게 들어있는 가격이거든요. 언제 다 먹어요? 마카롱이 유통기한 이긴게 아니에요. 여기 받으면 다 먹을 수가 없잖아. 그 칼로리 한개다300 이렇거든. 10개 더 먹으면 3000이요. 배는 또안 불러. 저도 별로 안 어. 좋아해요. 사실 딱한 개가 저는 딱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웃음> 워스트 예약이고 <이야기이고요>. 아. <웃음> 자. 미안해, 카롱아. 아, 워스트 이야기야 아, 자. 와인 세트로 한번 가죠, 와인 세트. 오, 저, 와인 세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먹는 건데 좀 다른 느낌이에요. 네. 왜냐하면 와인을 선물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어.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 소주를 선물하는 것보다 어. 와인을 선물해주는 거는 약간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저 같은 경우에는또 자취해서 친구들 집에 자주 초대하거든요. 응. 왔는데 내가 집에 와인이 있다. 그럼도좀더 좀 네. 있어 보이죠? 와인 나쁘진 않거든요, 선물용으로. 근데 와인은 취향을 정말 많이 타요. 이 사람이 드라이한 걸 좋아하는 건지 품종을 뭘 좋아하는지 이런 걸 알아서 취향을 찾아가지고 보내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데 그냥 선물해준다? 난 모르겠어. 취향만 잘 알면 진짜 받았을 때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너무 음. 좋을 것 같아요. 자, 무선 충전기! 난 나쁘지 않다 생각해. 진짜 무난 무난 무난 그 자체. 저도 이번 하나 선물 줬었거든요. 무선 충전기.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인데 키보드 패드에 충전기가 달려있어요. 이렇게. 키보드 옆에다가 핸드폰 두면 핸드폰 충전되는 그 건데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이거는 굳이? 아 나는 무선 충전기 싫은 이유가 거기 꼭 올려놔야지만 충전된다, 아니야? 맞아, 맞아, 맞아. 저는 무조건 충전해서 핸드폰 봐야 되거든. 야, 무선 충전이 될 거면 반경 1m 안에 있어도 그냥 충전이 되게 어, 왜 그런 왜? 아이디어 상품이라면 모를까? 어? 그걸 그냥 올려놓는데 충전이 된다는 좀그 메리트가 없다고 어... 생각해요. 다음은 필름 카메라인데요. 3만 원대라면 이게 리우저블 일회용 카메라 같은데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고전 추억을 느낄 수 있게 해주니까 음. 필름 감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여행 갈때제 사진 진짜 안 찍어요 어. 그래서 갤러리에 별로 없어요, 뭔가 근데 음, 음. 이거 있으면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뭔가 남길 것 같아요 뭐 사진에 다. 너무 관심 없는 친구라면 뭐안 주겠지만 이제 사진에 좀 관심 있고 추억 남기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필름 카메라 진짜 좋을 어, 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럼 갑자기 좋아졌는데요? 이것 중에 제일 추천하는 게좀 모바일 상품권이 에요 저도요 스타벅스 제일 추천 스타벅스 커피 세트를 주는 것보다는 상품권 3만 원짜리 아. 이렇게 그럼, 네. 주는 게 좋은 것 같고, 훨씬 더 다양하게 쓸수 있더라고요. 아, 저 싫어요. 저도 싫어요. <웃음> <웃음> 근데, 많이 안 친하다? 음. 아, 그럼 너무 좋아. 아그안 친한 애가 내 생일을 챙겨줬는데? 스타벅스다? <웃음> 땡큐 oh, 나도 다음 너 생일선물은 스타벅스로 줄게 약간 이런 느낌 아, <웃음> 제일 좋은 거는 신세계 상품권 5만원 신문원 이런 거 해놓으면 좋아요 쓰는 사람도 쉽고 마른 사람도 얼마나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쓸수 있어서 너무 좋고 그건 괜찮지? <웃음> 백화점 상품권 너무 좋은 어, 거 같아. 백화점 상품권 너무 좋지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쓸수 있는 그 어. 자유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와 우리 태세전 아니 진짜? 거의 우디리급 <웃음> 진짜 우디리급 <웃음> 최고는 당연히 모바일 상품권이겠죠? 저 인정합니다 저 필름 카메라요 필름 카메라? 네. 저는 와인 세트 할래요 좋은 거 같아요 마카롱 3만원 값이 못하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1 5 0 0 0이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4만원 데려가 보죠. 침구 세트. 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저 좋은 것 같아요. 오. 이게 침구 세트는 있으면 너무 좋거든. 요 음. 따라서 계속 쓸수 있으니까. 음. 근데 4만원 때 침구 세트 괜찮은 거 맞나? 침구 세트 4만원 때면 커버만. 맞아요. 아, 나, 나, 나 신나게 샀다가 커버만 달라왔잖아. 나쁘지 않은데 4만원 때면은 이제 여름 용이에요. 음. 겨울여고못사요 더 올려고 사려면 저기에다 10만 원은 더 붙여야 돼요 여름용 친구 세트로 나쁘지 않아요. 좋아할 걸 나의 잠자리까지 생각했다. 좋은데 집꾸 임비는 거 예민한 사람들은 좀... 힘들 수도 있겠다. 힘들 수도. 자, 만년필! 이거는 감성이에요. 주지 마세요, 저한텐. <웃음> 워스 이야기죠? 네. <웃음> <웃음> <웃음> 대중적이진 않은... 느낌이죠. 좀 특별하긴 한데 특별하기만 한 느낌? 우리가 지금 들어본 이름 아는 거 펠리칸, 파카, 오블랑 이런 건 4만원대가 잘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년필 4만원짜리라면 그 퀄리티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은 불가능해요, 저 속옷! 속옷 좋아요.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약간 안 친한 사이에 주면은 오, 이 새끼 뭐지? 할수 있는 그런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친하면 나쁘잖아요 사이즈 다할거아에요 근데 사이즈 요즘에 옵션 변경이 돼가지고 무난하지. 어, 속옷 진짜 좋은 거 같아요. 남자애들은 대부분 그러거든요, 약간. 속옷을 내돈 주고 자주 안 사요. 마침 선물 받았는데 속옷이다? 개꿀? 맞아요. 자, 팔찌! 팔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는 나쁘지 않아요. 팔찌 4만 원대면 OST. 근데 요즘에 개인 그게 많이 나와가지고 4만 원 때문에 좋은 퀄리티도 많이 살수 있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상대가 좋아하는 디자인이어야죠. 어쨌든 맞아요. 내가 상대가 어떤 팔찌를 좋아할지 알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립스틱 틴트. 전 오. 좋다고 많이 들었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이건 진짜 가장 많이 주죠. 기프티콘은 장점이 음. 그 옵션을 변경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 그래서 저는 립스틱 틴트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내가 색깔을 그냥 대충 주더라도 어. 내가 바꿀 수 있어 아 그럴 수 있구나 네. 아 그럼 나도 이거 한번 선물해 봐야겠다 네. 4만원대 한맥 정도면 네. 괜찮잖아요맥 네. 좋잖아요 립스틱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아까 저 팬티처럼 굳이 내돈 주고는 사기 조금 아까운 화장품 맞아요. 느낌이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선물 받았을 때 약간 유용한? 저는 개인적으로 립스틱 틴트가 최고인 것 같고요 만년필이 최악인 것 같습니다 저도요 그걸 안 쓰는 사람도 쓰는 사람도 가격대가 너무 애매해가지고 선뜻 추천드리기 어렵다. 근데 10대 학생들한테 안전필을 입문해보려고 권장하는 정도면 난 추천. 다음 5만 원 이상인데요. 5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까지 가겠죠. 목걸이. 목걸이 나쁘지 않죠. 어, 저는 이런 거 되게 너무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약간 조금 걸리는 서, 선물이지 않나. 음. 목걸이도 취향이 많이 타는 거라 이사람 평소 액세서리를 많이 한다고 라 했을 때 추천. 음. 근데 목걸이를 하나만 계속 꾸준히 하고 다닌다. 그런 이유가 있어. 그래서 선물해 주면 은그 선물해 주는 사람 만날 때한번 차고 안찰 거야. 근데 목걸이 맨날 바꾸는 사람들은 추천. 향수 어때요? 막. 상대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알고 주면 향수는 진짜 좋은 거 성공, 같아. 요 성공적인 선물. 음, 그리고 기억에 남는 선물 중에 향수가 거의 어, 베스트라고. 뿌릴 봐요. 때마다 기억이 나니까. 음. 원래 향수를 뿌리는 사람들한테 추천. 그리고 약간 사람들마다 약간 향기가 있잖아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남자 스킨 냄새가 나거든요. 저는 안 와서 음. 안, 음. 안 나요. 아니야 가끔씩 비누 냄새 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나 하더라고요? 어 그냥 신기하단 말이야 이런 사람에게 비누 향이 나는 향수를 선물해주거나 나 같은 사람에게 남자 스킨 냄새 나는 향수를 선물해주거나 근데 막 유명한 향수 막 조말론이나 뭐 딥티크 요즘 많이 뿌리고 그런 무난한 중성적인 향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신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물로 받으면 좋아요 나으면 좋으니까 무난한 것도 좋고 하지만 약간 조금 도전할 만한 그런 색상을 선물해주신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 왜냐면 내 돈으로 사는 게 아니니까. 신발은 근데 특별한 거 저도 어쨌든 신지 않아요? 맞아요. 사이즈도 상당히 고를 수 있기 때문에 신발은 진짜 좋죠. 아, 요즘 알레산더 맥킨도 있어요. 아세요? 카카오톡에. <웃음> 굿즈도 있고 발렌시아가 톰포도 이런 것도 있어요. 버버리도 있거든요. 버버리 신발 같은 거 48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내주고 알레산더 맥킨 스니커 있잖아요. 50만 원 하거든요. 보내주고. 나? 지금 보내줄까? 어. <웃음> 보내줄게. 보내 빨리. 자 어. 애매한 것 같아요. 홍삼 세트 같은 게. 그렇지 않아요? 애매해요? 그냥 별론데? 저는 제가 아는 어른분들이 생신이다 하면 홍삼을 자주 보는 거예요. 음. 이게 제일 뭔가 깔끔해. 맞아. 특히 응. 또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 왜면 음. 이거 정말 최, 최고의 선물이죠. 저는 싫어요. 아그뭐 상대 건강을 챙겨준다는 그런 의미에서 뭐 좋은 마음은 알겠지만 이제 뭐 각자 챙겨 먹는 이제 비타민도 있고 그렇게 뭐 있기도 하고 전 받으면 그냥 부모님 드릴 것 같아요. 아니 저거 진짜 홍삼은 너무 체질을 타 너무 비추해요. 저거는 90일 기다려야 돼요. <웃음> 한번한번 한 <웃음> 저런 생각이에요. 저게 <웃음> <되게> 비싸기 때문에. <웃음> 아, 맞아요. 뭐 5만 원 이상 홍삼 세트 말고 2, 3만 원대 하는 거 그거 있잖아요. 한 포씩 아, 먹는 거더 아. 좋아요. 홍삼 세트는 약간 조금 20년 후에 아. 네,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골드바! 와! 골드바 뭐야? 골드바가 싼건 싸요. 1g도 팔거든요. 8만 원이에요. 그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면 1g 같은 거 주면 좋아할 거예요. 저건 자산 가치거든요. 이제 정세가 기울어지면 골드를 사람 말이 있어요. 화폐가 치 떨어지기. 지금은 인플레이션 시대잖아요. 나쁘지 않다. 이 사람 경제를 생각할 줄 안다. 아 근데 진짜 좋은 거 같아요. 저거 약간 금값 뛰었을때 팔면 은좀 꿀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진짜 기억에 남겠다. 오 진짜. 자, 5만 원 이상 알아봤으니까 워스트 한번 뽑아보죠. 사실 근데... 5만 원 이상 선물 받으면 감사하죠. 감사해요. 하지만 하나, 둘, 둘, 셋! 홍삼 세트! 전 목걸이 어, 아까 무난하다고.. 제가 목걸이안 차기 때문에 <웃음> 그럼 최고는? 저 신발 할게요 아.. 신발, 신발 최고긴 하다 자 오늘 이렇게 가격표 생각 선물 기프티콘을 가봤는데요 세계이니까 뭐든 받으면 좋겠죠? 저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선물이 제 브이로그에도 남아있는데 갑자기 오나홀을 선물해줬어요 <웃음> 유용해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웃음> 저희의 의견도 있고 뭐 다른 커플들의 의견도 있을 건데 잘 탐구해보시면서 선물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러분들의 부모님께 이런 선물을 해볼 생각 해보셨나요? 부모님 생신 선물부터 챙겨주시길 바라요 제일 고맙고 소중하신 분들이니까요 본격 효도 권장 방송 리코리었습니다자 인사 드리죠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 해피 d 스 y 이 2만 원대 기프티콘 중에 남는 것들을 주잖아요? 네 퀄리티가 엄청 허접해요 저는 당신 2만 원대도 안 되는 거 주었는데 아 9,900원이죠 네 허접해요? 아니요. 와 아, 접해요? 아, <웃음> 아니요 아니요. 이거 제가 한번 뜯어볼까요? 뜯어보요. 와, 어이 굴러가는 거야? 그럼 굴러가지. 저기서 굴리고 와봐. <웃음> 굴리고 오라고? <웃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되, 되지 않을까? 어! 야 이거 찍어봐. <웃음> 여러분 이제 이런 걸 사줘야 돼요. 이제 이런 걸 사줘. 와 거의 완. <웃음> <거. 웃음> <웃음> <웃음> 와 봤어요? 저절로 턴하는 거? 야! 제로백 몇이야 이거? 대박. <웃음> 우와, 우와, 와! 대박! 이렇게 좋아해요 <웃음> 야! 문도 열려요! 와 야! 문도 열려! 야, 타볼게! 막. 타볼게! 어! 타봐! <웃음> <웃음> 아! 잘 타진다! 와! 마태! 마트. 대박! 마태다! 2인승이네! 도 한번 타봐! <웃음> 아! 승차감 별로네 아! 그러게요! 네.